모닝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로에 팩을 하려고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이렇게 뒷마당에 보시면은 망고 트리도 있고 레몬 트리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알로에를 두 그루 정도 심었는데 번져가지고 이렇게 새끼 번지신거 보이시죠? 새끼가 번져서 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알로에는 항암 작용에도 좋고 위계양 간암 예방에도 좋고 그다음에 피부 피부 팩을 하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졌을 때 넘어진 그 까진 무릎에 붙이시면은 이게 살균 작용도 되고 피부 재생 효과에 좋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제가 쉽게 팩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집에다가 알로에를 심어 놓고 한 번씩 이제 복용, 복용도 하고 그 다음에 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럼 이렇게 하얀 속살이 나오는데요 이걸 먹습니다 음. 맛은 쓰고 맛이 없어요 이제 쓴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먹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팩을 해줍니다 저는 이거 약을 안쳤으니까 안씻고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사시면은 농약을 쳤을 수도 있으니까 꼭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가시 난 부분을 잘라주시고 안을 갈라주세요 이고로 얼굴에 그냥 쓱쓱 문질러 주죠. 그럼 이렇게 팩을 한 것처럼 진득진득한 진액이 얼굴에 이렇게 레이어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상처 치유 작용도 잘 되기 때문에 여기 전 수술한 자국도 없애려고 많이 바릅니다. 보이는 게 이렇게 지저분하기는 한데요. 근데 이렇게 발라놓으면은. 자연 팩이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얼굴에 팩을 할때 그냥 온 전시에 다 해줍니다. 팔도 해주고. 이렇게 알로에 팩이 썬번에도 좋아요. 이제 뭐 썬번은 안 했지만 어쨌든 피부에 보습을 주고 주름을 없애준다고 하니까 그냥 바를 수 있는 만큼 다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요새 머리가 많이 빠져요. 그다음에 머리가 원래 밤에 머리를 감고 바다루서 그런지 습해서 그런지 뭐 비듬도 많이 생기고 머리가 가렵고 그래서 여기 머리 정수리 피부 머리 피부에도 발라줍니다. 이 알로에가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박테리아 같은 거죽여주는 작용도. 하고 일어나 가지고 샤워할 거라서 다시 좀 그냥 샤워 한 번에 다 하면 되거든요 네, 보습작용도 있으니까 머리 끝에가 여기 꾸준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항상 이게 끝이 갈라져요 그래서 여기 끝에도 머리 끝 부분에도 이렇게 팩을 해줍니다 뭐이 알로에를 사셔가지고 잘라서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주스로 만들어서 복용해 드셔도 되고 얼굴에 바르셔도 되는데요 저는 귀찮은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중에 하나라 그냥 이렇게 바로 이용을 합니다 애기 문 열어주고 올게요 이렇게 바르는거 뭘 바르고 계세요 그리고 소화가 잘 안되시고 위계양 이런거 있으신 분들한테 좋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대장암 간암 예방에도 탁월하다고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알로엔 거의 만병통치약 같아요. 조심해야 될게이 알로엔을 복용하시면은 그 생리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리 하 지금 현재 생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출혈이 더 있으면, 그러니까 피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생리주기에는 복용을 하지 마시고, 임산부도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 아더 이거 촬영하느라 여기 땡볕에서 하니까 너무 덥네요. 어. 빨리빨리 하고 샤워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에는 이렇게 자르시면은 또저 자른 부분에서 또자라나더라고요 이게 진짜 재생 능력이 대단한 것 같아 요 이렇게 바르시고 이게 어느 정도 팩이 이제 좀 말랐다 싶으시면은 그냥 씻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는 샤워를 끝내고 왔습니다 머리가 원래는 되게 푸 푹푹했는데 되게 부들부들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 여러분 아... 샤워를 하실 때는 비누나 샴푸는 쓰지 않으신게 좋습니다. 이 알로에에 좋은 성분들이 이제 모공 속에 다 침투해 있고 머리 속에도 침투했는데 그런 화학 제품들을 쓰셔서 빡빡 닦아내는 거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물로만 그 찐득찐득한 그 액들을 씻어낸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두피에도 바르셨으니까 두피도 이렇게 빡빡빡 네, 저는 알로에를 이렇게 뒷뜰에다가 심어놓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스팩도 하고 복용도 하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요. 여러분들도 알로에 모종을 어디서 구하실 수 있으시면은 하나 심어놓으셔가지고 여기 생각나실 때마다 마디를 자르셔서 사용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알로에 팩하는 방법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음 여기 유튜브에다가 소개를 하려고 제뭐 에센스라던가 스킨케어 공병들을 모아놨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네, 그거를 이제 곧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고 예뻐지는 날까지 명수 그릴라이프 항상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